나와? 나와? 내가? 잘 나와 너무 코만 나오는 거 아니야? <목소리> 자 지금 어디 가냐고요? 강남에 있는 더큰집 설렁탕이라고 망했다고 해서 문을 닫았나 안 닫았나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쉽게 보면은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깃집이었고 국밥집이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영상에 뜨길래 바로 앞이니까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확인 좀 하고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도 강남에서 더큰집 하면 굉장히 큰 음식점이었는데 뭐 갑자기 닫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일단 제 눈으로 한번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확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큰 집에서 저 총괄 주방장으로 계시던 분이 예전에 제가 일할 때 양재동 쪽에 이제 기업하고 같이 매장 만들고 일했을 때 그때 저하고 같이 일했던 우리 총괄 주방장님이셨어요. 얼마 전까지 그 주방장님도 저하고 통화하고 했었는데 별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 주방장님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굉장히 큰 곳에만 이제 일을 하세요. 제가 같이 할 때도 한 400명, 500명 정도 되는 직원들 이제 점심식사까지 다 책임질 정도로 능력이 있고 대형 매장에서 총괄로 굉장히 막 오랫동안 일하셨던 굉장히 뭐 경험이 많으신 총괄주방장님이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더큰집 설렁탕에 총괄주방장으로 계셨어요 그때 문을 닫았다 하니 제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총괄 주방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더큰집 설렁탕이 월세가 5천 정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 규모가 아무리 커도 5천 정도 한다고 하니까 야 제가 이제 유동인구나 24시간 장사하니까 손님 들어오는 그런 거 따져봤을 때 거의 남는 게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 그냥 어느 정도 장사를 해보면 은 남겠다 안 남겠다 어느 정도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음. 많이 남지 않았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월세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자리 잡기 바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든다 그러면 돈좀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월세 올리기 시작하죠 대부분은 그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커요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장사 열심히 해서 잘 되게 이제 만들면 수익 좀 생기면은 자기가 장사하던 곳을 거의 다 사는 이유가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가 잘될 때는 괜찮은데 못될 때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불안 요소죠 자 저기 앞에 보면은 저희가 더큰집 설렁탕인데 지금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닫긴 닫았네요 진짜, 진짜 닫았네. 제가 <웃음> 이제 더큰집 설렁탕을 예전부터 주방장 통해서 얘기는 들었었어요. 월세가 5천이라서 남는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여기가 그동안 한 20년 넘게 장사했기 때문에 강남에 명소가 이제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남는 게 많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는 그만큼 월세가 감당을 할수 없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권리금을 한 20억 정도 받았다고 해요 남는 거 없고 힘들게 장사하는 와중에 권리금 20억 준다 그러면 이거 로또죠 사실은 무조건 팔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권리금을 20억 정도나 주고 5천만 원 월세를 끼고 들어올 정도의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더큰집 설렁탕이 20년 가까이 여기에서 계속 홍보 마케팅을 하고 이 자리에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있었던 거지 뭐 홍보는 괜찮아요 워낙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는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20억 주고 들어올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런 자리는 거의 흔하진 않습니다 워낙 큰 자리고 이렇게 큰 자리가 그 더군다나 1층에 가게가 이제 식당이 들어온다는 건더 힘든 경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 과감하게 투자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그 돈으로 차라리 더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20억 주고 팔 거잖아요 20억 주고 저는 팔기는 하겠지만 들어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더큰집 설렁탕 오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래된 집이고 강남의 명소고 강남에 어떻게 보면 상징이 돼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에 이제 문을 닫으니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막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가게 장사했을 때 5천만 이라는 월세 부담은 엄청 큰 겁니다 한 달만 수익을 안 내면 은그 부담은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이 컸었고 두 번째로는 20억이라는 금액이 로또를 맞았기 때문에 팔지 아가타도 팔지 누가 안 팔겠습니까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을 그래도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토바이 타고 와서 한번 실제로 닫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요 부분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사는 입장이면 안 삽니다 파는 입장이면 당연히 팔아야죠 그 정도 <웃음>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시 t 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